창조는 세상에 없는 생각 상식을 깨는 놀라움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 결국 창조의 본질은 긍정으로 오늘을 넘는 것이 아닐까요? 시작하자! 내일을 향해 또한 걸음 긍정, 창조의 힘이 되다 현대그룹